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저희가 아직, 어, 뭐, 오랜만에 컴백하는 네, 거여가지고, 네, 네, 인사 적으로 아직... 많이 뭐 이런. 맞습니다. 좀 착한 어요가지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부석순! 네. 안녕하세요! 부석순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또 응원법을 이렇게 예. 촬영하러 왔는데, 맞습니다. 이번 응원법은 좀, 어, 동작들이 있어요. 네. 모두가 따라할 수 있고, 모두가 네. 즐길 수 있는 그런 동작과, 네. 응원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키로들이 네, 이번에 좀 같이 즐겨주고 어좀 사실 저는 작년에 세븐틴 응원법 좀 쉽게 왔다 생각하고 아 너무 쉬웠죠 그냥 그냥 너무, 쉬웠죠. 쉬웠죠. 너무 easy so easy. 사실 파이팅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절 네. 그 그래서 나나나나나, 2절그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 이 부분에서 네. 이그 동작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안무로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거 잘 잘하면은 진짜 음악방송 카메라에도 잡힐 수 있으니까. 같이 그 방향으로 네. 이제 가시면 돼요 연습을 네?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이제 무대도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정말 그 무대마다 그 무대 방송 그 별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거니까. 뭐 M 카면 M 카도 뮤뱅이면 뮤뱅도 뮤뱅. 네. 뭐 인가면, 인가면 인가도 그러면 은좀 길어지면 어떡하죠 뭐 길어진 게 예를 들면 뭐뭐 아, 예를 들어서 있죠? 뭐 다섯 개 축제도 이런 건 어떻게 뭐 아니 뭐 시상식 이런 뭐, 어, 뭐 예를 들어서 막 웃으면서 어제도 말하면 해해해도 이 에이 에 이런 식으로 골디도 센스 있게 캐럿분들이 네. 잘 바꿔서 줄여가지고 네. 해주십니다 따로 될까요? 이제 협의하면서 맞춰보는 걸로 할게요 네. 네자 네. 그럼 파이팅 해야지 응원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해야지 l 츠고 s go 파라 여와 미나 카로 부석수 충천인데, 충천인데 더지, 아메 아메 아메 아메, 친구들은 다 해? 왜, 나나나 나, 나, 나, 나 왜, 왜? 아이고 오, 아이고, 오, 아이고,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이어폰 껏은 좀해, 이 여우 다 텐션업.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부정순 다 컴온 컴온 하트 <웃음> <웃음> 친구들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좀비 어폰 가본. 정배. 뽀배. 뽀배. 뽀배. 지배 뽀배. 뽀 헤 k 지 y DMZ. Morning c o f f 헬멧을 헬멧 키스 스 헬멧 헬멧 키스 헬멧 키스 헬멧 키스 헬멧 키스 헬멧 헬멧 헬멧 헬멧 헬멧 헬멧 헬멧 헬멧 헬 세븐 1000! 1 0 0빈 1000! 1 0해0 1000! 무대도! 파이팅 0야1 방금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에0 0 0 1000! 1000! 1000! 1000! 1 0 어, 끝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아이 음. 어. 부분만 한번더 찍어 드릴게요. 호 호어로 지들부헤로 해로 갈까 호로 갈까요? 네. 갈까요? <웃음> 헤이. 뭐 호든 헤이든뭐 호어로 갑시다. 호우. 네. 자, 그러니까 네. 응원 응원봉으로 네. 다들 이렇게 네. 하면서 네. 5 6 7 네. 나나나 나나나 나 나나나 나 나나나 나 나나 나 나나 나 나나 나 나나 나 나나 나 나나 거 나나 나나 나나 나 나나나나나호호나나나나나나 커먼 핫투 커먼 핫투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이제 뭐완벽하다 우리 캐럿들는 잘할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아우 지금 너무 완벽한데. 네. 아 너무 파이팅 해 가지고 정말 좋은 무대 많이 보여 드리죠. 네. 네. 네. 우리 같이 이번에 활동 재밌게 즐기도록 해요, 여러분. 네. 자, 네. 그럼 지금까지 행복한 소녀스가 아니라 부석순부석순이었습니다 품속순! 품속순! 감사합니다. 안녕. 파이팅! 화 파이팅 해야지.